적응경력 모집인이 남편인 3종 손해사정사에게 의료사고 면책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시 치매에 대한 소득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합 503246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씨는 원고의 중개로 2006년 1월 5일 상해사망 후유장애 및 상해소득 보상금 보험을 가입하였고 지금 이 내용은 아래에서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1. 보험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이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시에게 이사건 코일 세정순을 시행하면서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코일, 카테터 등을 조작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코일이 내동행류 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치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카테터를 밀어넣어 후일로 뇌동맥류 벽에 자극을 주거나 힘을 가하여 뇌동맥류를 파열시키는 과실이 있습니다. 시는 이 사건 수술 전날 2014년 1월 1일 정신상태는 정상이었고 진압력도 정상이었으며 그외 수술에 영향을 줄만한 과거력이나 가족력도 없습니다. 또한 각 관찰 반응에서도 모두 최고점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이 사건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던 중 좌측 후대뇌 동맥으로 의 스탠트를 위한 주형을 삽입하던 중 코일 고리가 스탠트 삽입을 위한 카테터 팁에 의해 밀리면서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2014년 1월 3일 시에 대한 GSC 결과 눈뜨기 최저점인 1점 구두 반응도 최저점인 1점, 운동신경 반응도 4점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4년 2월 28일 MMS의 간이정신상태 검사 결과 확정적 시치매로 분류되는 9점의 상태였으며 치료사나 간호사를 때리거나 배우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습니다. 이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그밖에 의료처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피고의 보험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항혈소판 약재를 두 가지 복용 중이었고 출혈이 발생하면 지혈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뇌동맥류가 자발적으로 파열될 가능성을 높이는 기저질환이 없었으며 뇌동맥류 파열은 이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위 약재 복용으로 발생한 것을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항, 혈소판 약제를두 가지 복용 중이어서 그 지혈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시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병건 장애, 침해 등의 영향을 빚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설명 그렇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기왕장애 감액 규정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위의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보험금의 범위 가 상해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C는 이 사건 사고로 임상 침해 척도 CDR 4점으로 판정받아 상해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요건인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충족하였습니다. 나상해소득 보상금 보험금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상 침해 척도 CDR 4점으로 판정받아 상해소득보상보험금 지급 요건인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를 충족하였습니다. 나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당해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면책사유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서 의료과실로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정한 상해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는 약관상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면책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씨는 1998년 11월 11일 3종 손해사정사 대인에 등록한 후 피고의 직원으로서 자동차 보상 및 상담 담당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씨가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면책사유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이 사건 면책사유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불가한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에게 이 사건 면책사유에 대한 명시설명 의무가 면제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직업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3종 손해 사정사 대인 자격 취득자로서, 즉, 자동차 보험에서의 사람의 신체 관련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4종 손해 사정사 또는 신체 손해 사정사를 취득하여 관련업을 하지 않는 한위 제3보험의 면책사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 당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사정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를 취득만 하였지 그 업을 상당기간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도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보험약관, 가입자 보관용 청약서, 보험료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약관의 주요 내용 및 품질 보증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 밑에 잡힐 서명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 시에게 이 사건 면책 사유를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위 면책사항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청약서에 설명받았다는 문구 옆이나 아래에 계약자 등이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설명한 것을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면책사유에 관한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소멸시효 주장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려 2014년 1월 2일경 또는 시가 뇌병변 장애로 진단받은 2014년 7월 29일경 시에게 정신장애 관련 후유장애가 발생하리라는 점이 예경 가능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2015년 6월 1일자로 신체감정촉탁회신이 제출된 2015년 6월 1일경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나아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년 1월 16일 이 사건 사고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합니다. 2014년 7월 29일자 장애진단은 시에 대하여 장애 유형으로 뇌병변 장애, 장애 원인으로 지주마카 뇌출혈, 진단의사의 소견은 시는 현재 인지기능 장애가 있고 보호자 없이 이상생활이 힘든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당시 시의 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 사유인 정신행동장애나 치매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에게 분명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고로 최초 발급한 장애진단서에는 구체적이지 않고 계략적인 증상만을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원고가 과실없이 인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관련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년 6월 1일 제출된 2015년 6월 1일자 신체감정 초탁회신에 의하면 신은 정신지체 수준인 IQ19 KMMSE 총점 18점 CDR은 사점으로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소송 1심 과정 중신체감정의 감정서가 그 법원에 도달한 날인 즉 원고의 법률대리인이나 원고가 이 회신서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날을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에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상계 주장 나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자신의 남편인 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면책사유를 시에게 명시 설명하지 아니한 상태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결국 피고는 위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재무 불이행으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책임 제한 원고의 직업 신부는 보험 모집인이면서 보험 계약자의 처로서 그 이해관계로 인하여 그 보험 모집인으로서 성실 의무의 이행을 기대함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당시나 그 후라도 원고의 이 사건, 면책사유의 명시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유아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피고가 입은 손해의 60%로 제한함면 상당합니다. 즉, 피고는 통상업계에서 자기계약이라든가 자기 친인적 계약권에 대하여 불안전 판매가 횡행함으로 원고에게이 사건 계약 체결권의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재준수할 것을 요구 및 피고 스스로 재확인할 기회가 무려 8년이나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혜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평가 1. 종국에는 상호간 손해배상금 채권과 보험금 채권을 상계하여 보험자는 상해사망보험금, 상해소득보상금의 일시금 합계액의 40%를 수익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판결문은 의료사고 과실 존재 여부, 기양증 내지 기양장애 감액 및 외과적 수술로 인한 손해면책에 대한 각 설명의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경력이 적거나 이사건 보험 상품 교육 부재된 설계사, 가족계약 허화실, 남편 경 피보험자가 손해 사정사 등등 많은 쟁점이 언급되었습니다. 2-2 그런데 판결문마다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각 다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진단 이전에 CDR 척도 검사일, 스테로이드로 인한 무혈성 괴사임을 최초 진단일,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제기일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의 신체 감정 회신일, 의료사고 손해배상 1심 선고일, 형사고소일, 국가기관위원회 등의 결정일 등등 가지각색입니다. 필자의 견해는 의료사고 로 손해배상권의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확정 판결의 선고 이래 상해, 장애 또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보험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나, 계약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자 입장에 있고 상당 기간을 기다려서라도 예시당초 선의적인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제작한 취지에도 우는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생각건대 위판결문과 필자의 디테일한 해설은 신체 손해사정사를 연구하거나 공부하시는 분, 그 업을 하는 분들에게 좋은 연구나 교육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 <목소리>